지금 판매 입력 버튼을 클릭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상단에 개발도구를 누르시고 디자인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판매 입력 버튼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판매 입력을 클릭했을 때 실행할 수 있는 프로시저가 실행이 됩니다 탭키와 시프트 탭키를 눌러서 안쪽 바깥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탭키를 눌러주시고 저희들은 판매자료 입력 폼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폼이라고 있는데 더하기를 누르시면 판매자료 입력이라는 이름을 볼수 있죠. 이 폼이 보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자료 입력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점을 찍으시면 실행할 수 있는 메서드 및 속성이 표시가 됩니다. 이제 저희들은 판매자료 입력 폼이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쇼를 해주시면 됩니다. SH SHOW가 뜨죠. 이제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SHOW가 입력이 됩니다. 엔터를 치시면 줄이 바뀌고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줄이 바뀌지 않고 명령이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끝났기 때문에 창을 닫으시고 실행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창을 닫으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디자인 모드를 끄시고 판매 입력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판매 자료 입력 폼이 보이게 됩니다 판매 입력 단추를 클릭했을 때 판매 자료 입력 폼이 화면에 보이게 되는데 이때 판매 일자에 현재 날짜가 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닫아 주시고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겠습니다. 판매 입력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판매 자료 입력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폼의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판매 자료 폼의 빈 곳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저 폼 클릭이라고 뜨게 됩니다. 그러면 유저 폼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오른쪽에서 클릭이 아니라 Initialize라고 해서 초기화를 해주는 프로시저입니다. 클릭해 주시면 유저폼을 가장 먼저 실행하는 명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희들은 뭐를 바꿔야 되냐면 자료 입력에서 판매일자에이 텍스트 상자의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속성을 누릅니다 그러면 텍스트 상자의 이름은 txt 판매일자입니다 복사를 해 주시고 유저폼을 더블클릭해서 이니셜 라이즈에 탭키를 누르시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 주겠습니다 데이트라고 적어 주시면 현재 날짜가 텍스트 판매일자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트는 외워 주셔야 됩니다. 창을 닫으시고 디자인 모드를 끄시고 판매 입력을 클릭하시면 폼이 열릴 때 현재 날짜가 판매일자에 표시가 됩니다. 홈이 화면에 나타나면 I4셀부터 I13셀까지 이 범위의 내용이 제품 목록에 나타나도록 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모드를 클릭해 주시고 판매 입력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판매 자료 입력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유저 폼의 빈 곳을 더블클릭 하겠습니다. 이니셜 라이즈가 처음에 실행될 때 동작하는 곳이니까 현재 날짜를 텍스트 판매 일자에 입력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 박스에 목록을 추가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리스트 박스의 이름을 알아야 되니까 판매 자료 입력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목록을 클릭해서 왼쪽에 아래에 보시면 속성창에 LST 제품 목록이라는 이름이 있죠. 이게 리스트 박스의 이름입니다. 복사해 주시고 유저 폼에빈 곳을 더블 클릭하시고 Ctrl V, 점,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범위를 자료값으로 넣고 싶을 때는, LowSource라는 속성을 사용하겠습니다. Low. LowSource가 화면에 나왔죠. Ctrl Enter 키를 치면, 줄바김 없이 자료값이 입력이 됩니다. 눈을 써주시고 여기에 자료값을 입력할 건데 쌍따옴표 I4셀부터 콜론 I13셀까지 범위값이 한줄씩 제품 목록에 하나씩 입력이 자동으로 됩니다. 창을 닫고 디자인 모드를 끄시고 판매 입력을 누르시면 제품 목록에 있는 값들이 1번부터 10번까지 차례대로 입력이 됩니다 콤보 상자 목록에 현금, 카드, 어미이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클릭해 주시고 판매 입력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판매 자료 입력, 유저 폼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엔터 키를 쳐 주시고 이제는 복사를 하지 않고 바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CMB 결제 형태라고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CMB 적어 주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바로 이름이 입력이 됩니다. 점 이제 현금, 카드, 어음을 하나씩 추가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외우셔야 되죠. Add item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냥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는 쌍따옴표 현금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결제 형태에 현금이라는 값을 추가한 거죠. 그 다음에 카드와 어음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줄 전체를 복사하겠습니다. 위에 줄까지 하면 복사 붙여넣기가 편하기 때문에 위의 줄에 빈 공간까지 하겠습니다. 컨트롤 C를 해서 복사를 하시고 여기에서 컨트롤 V 다시 맨 끝에서 컨트롤 V를 해주겠습니다. 내용을 카드 어음으로 수정해주겠습니다. 이제 CMB 결제 형태에 현금 카드 어미이 들어갔습니다. 창을 닫고 디자인 모드를 끄시고 판매 입력을 누르시면 컴파일 오류가 났네요. 함수 또는 변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제가 문법을 틀렸네요. 이제 Add 아이템에는 는을 쓰지 않습니다. 는을 지워주시면 정상 동작합니다. 이제 Add 아이템에 는 없이 바로 현금, 는 없이 카드, 는 없이 어음을 적었습니다. 똑같이 창을 닫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다시 판매 입력을 누르시면 결제 형태에 현금, 카드, 어음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dd 아이템에는 는을 쓰지 않는다는 걸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등록 버튼을 눌렀을 때 판매 날짜, 제품명, 수량, 단가, 금액, 결제 구분 여기에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입력이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폼을 닫아주시고 디자인 모드를 누르시고 판매 입력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판매 자료 입력을 더블 클릭하시고 등록 버튼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CMD 등록을 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프로시저가 나옵니다. 탭키를 누르시고 이제 저희들은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제품명을 넣어 줄 겁니다 어디다 넣을 거냐면 c6 셀에 제품명을 넣어 줄 건데 저희들이 제품명이 비어 있을 수가 있죠 제품명이 있으면 넣어 주면 되는데 없으면 없다고 메시지 박스를 넣어 줄 겁니다 입력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if 텍스트 제품명이기 때문에 txt 적어주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txt의 이름을 목록 상자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품명이니까 제품명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는 쌍따옴표를 연속 두번 입력해 주시면 제품명을 입력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공백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n, 만약에 공백이면 엔터쳐 주시고 탭키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메세지 박스를 띄워야 되니까 msg,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메세지 박스가 됩니다. 한칸 띄우시고, 쌍 따옴표, 제품명을 입력하시오라는 문구를 입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저희들은 입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 다음 if문을 끝내고 싶기 때문에 shift키를 누르시고 탭키를 누르시면 왼쪽으로 커서가 이동합니다. and if를 적어주겠습니다. 서설을 다른 곳을 찍어 주시면 글자가 대문자로 바뀌면 정상적으로 오타 없이 문법에 맞게 작성하신 겁니다. 이제 디자인 모드를 끄고 판매 입력을 눌러서 등록을 눌렀을 때 제품명이 비어 있으면 제품명을 입력하시오 라는 메시지 박스가 뜨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저희들은 다시 수량, 단가, 결제 형태를 계속해서 입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if문을 반복해서 쓸 거기 때문에 복사를 하겠습니다. Ctrl-C, Enter키를 쳐주시고 Shift-Tab을 하겠습니다. Ctrl-V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if 앞에 else를 적겠습니다. and if 할 때는 and와 if를 띄우지만 else if 할 때는 else와 if를 띄우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외워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텍스트 제품명이 아니라 이번에는 Ctrl s 스페이스 바 누르시고 수량을 하겠습니다. 수량이 공백이면 수량을 입력하시오 라는 문구를 출력하시고 다시 이 문장 전체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수량만 지워주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단가를 더블 클릭해주시고 단가가 공백이면 단가를 입력하시오라고 만들겠습니다. 다시 맨 뒤쪽에서 컨트롤 V 텍스트 수량을 지워주시고 CMB 컨트롤 스페이스바 결제 형태를 입력하시오라고 만들어주겠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닫기 단추를 눌러주시고 제대로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모드를 꺼 주시고 클릭 등록을 누르면 제품명 제품명에 아무거나 적고 등록을 누르면 수량을 입력하십 요가 뜨고 수량에 아무거나 적어 주시고 등록 단가를 입력하라고 하고 단가를 아무거나 입력하시고 등록 결제 등록을 누르시면 이제 모든 값이 있기 때문에 아무 창도 뜨지 않습니다 이제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폼에 제품명 수량 단가 결제 형태에는 새로운 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등록을 눌렀을 때 d가 남아 있으면 이걸 치우고 또 써야 되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등록을 누르면 기존에 있던 값을 지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모드 판매 입력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폼에 판매 자료 입력 등록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새로운 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기 위해서 값을 지울 거니까 모든 값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메세지 박스의 맨 뒤에서 엔터키를 쳐 주시고 시프트 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else를 적어주시고 엔터키를 치시고 탭을 누르시면 여기 위치가 모든 값이 공백 없이 들어 있을 때 실행되는 부분입니다 이 자리는 정확하게 뜻이 뭐냐면 제품명이 공백이면 여기에 메시지 박스에 들어갈 거고 제품명이 공백이 아니면 메시지 박스에 안 들어가고 바로 else if문으로 옵니다. 그래서 수량이 공백인지 물어보고 수량이 공백이 아니어야 다시 else if로 옵니다. 다시 공백이 아니어야 else if로 오고 다시 공백이 아니어야 else로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아니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else의 위치입니다. 여기에 txt 컨트롤 스페이스바 제품명을 더블 클릭해주시고 공백을 넣기 위해서는 쌍다운표를 연속 두번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C를 해주겠습니다. 복사 엔터 치시고 컨트롤 V 엔터 컨트롤 v 엔터 컨트롤 v 해주시고 제품명을 지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바 수량을 해주시고 제품명을 지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바 단가 txt 제품명은 지우시고 cmb 라고 하겠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바 이렇게 해주시면 제품명부터 결제형태까지 공백을 넣어서 새로운 값이 입력받을 수 있도록 설정이 됐습니다.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여도 항상 마지막 데이터 다음에 입력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먼저 txt 제품명에 있는 값을 공백으로 바꿔버렸는데 이렇게 하면 제품명에 있는 값을 txt 제품명에 들어있는 값을 여기 제품명에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공백을 만들기 전에 자료 값을 마지막 셀에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시고 공백을 만드는 작업 이전에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저희들은 마지막 행을 찾아야 되는데 마지막 행을 찾는 법은 계속 저희들이 똑같은 방법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외워두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일단은 B3셀의 행값을 가져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작하는 위치가 b3 셀에서 표가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시작되는 기준은 b3 셀입니다 비주얼 베이직에서 엑셀의 셀 주소를 쓸 때는 대괄호에 묶어서 써줍니다 그래서 대괄호 안에다가 b3 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점 이라고 찍어 주시고 r o W를 적어주시면 B3셀의 행 번호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B3셀의 행 번호 값은 3행이니까 3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써주면 3이라는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대문자로 R이 바뀌어야 정상적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확인하실 때는 같은 줄이 아니라 다른 줄을 클릭하시면 맞게 썼으면 첫 글자가 반드시 대문자로 변경이 됩니다. 이제 3이라는 값은 저희들이 가져왔고 이제 3에서 끝난 게 아니죠. 3에서 끝난 게 아니라 3, 4, 5그 다음에 6에서 저희들이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결국 입력하는 위치는 6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6행을 구하려면 더하기 이제는 B3셀부터 하나 둘셋 연속해서 입력된 자료가 하나 둘세 개가 있다는 걸 확인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가로를 열고 닫아주시고 똑같이 B3셀을 적어주신 다음에 뒤에 점, C U R R E N T e 렌트 리전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R E G I O N 이거는 컨트롤 스페이스바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모든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 번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점 로스 점 카운트를 쓰시면 됩니다. 이제 뜻은 뭐냐면 커렌트는 현재고 리전은 범위입니다. 그래서 현재 범위를 알수 있게 하는 속성이 커렌트 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우스는 여러 개의 복수의 행들을 셀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 카운트는 개수를 세는 거죠. 그래서 1행, 2행, 3행의 개수를 셀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 전체가 B3셀부터 하나, 둘, 세 개의 행이 연속되어 있다는 라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3 더하기 3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6이라는 값이 여기에 계산이 되겠죠. 근데 6이라는 값을 어딘가에 담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담을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아무렇게나 지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처럼 메시지 박스, if, else, low 이런 것들은 예약어라 그래서 이미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 단어를 쓰셔야 됩니다. 그냥 저는 간단하게 a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6이라는 값이 계산될 거고 6은 a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 6은 저희들이 입력하고 싶은 행 번호가 되죠. 6행에 입력할 겁니다. 엔터 쳐주시고 C, E,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Cells 라고 있습니다. 컨트롤 엔터 치시면 Cells는 저희들이 입력하고 싶은 셀을 저희가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가로를 열어주시고 로우 인덱스는 행 번호입니다. 저희들은 6행에 입력하고 싶은데 a에 6이 들어있죠. 그래서 a, 콤마 이제 컬럼 인덱스는 열 번호인데 a가 1열, b가 2열입니다. 저희들은 b에다가 입력하고 싶으니까 2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는이 자리에 저희들이 뭐를 입력하고 싶으냐면 판매일자를 입력하고 싶습니다 판매일자는 txt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누르면 텍스트 판매일자가 있죠 문장 전체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를 눌러서 붙여 넣기 해주겠습니다 이제 3을 적어 주시면 abc 세번째 니까 a 는6 이죠. 6행 3열 c 6 셀에 자료값이 입력이 되죠. 여기는 제품명이니까 여기는 제품명을 적겠습니다. 지워주시고 Ctrl 컨트롤 스페이스 바 제품명 이렇게 해주시면 제품명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컨트롤 V 4라고 적어주시고 이 자리는 수량의 자리죠. 판매일자를 지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수량을 하겠습니다. 수량은 숫자 데이터 형식으로 입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텍스트 수량을 수치로 바꿔주겠습니다. txt 수량은 정확하게 말하면 숫자가 적혀있지만 문자 형태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숫자로 바꾸는 함수가 val입니다. val을 적어주시고 가로를 여시고 맨 뒤에 가로를 닫아주겠습니다.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ctrl-c, 컨트롤 ctrl-v. 컨트롤 이번에는 다섯번째가 되겠죠. 다섯번째는 단가죠. 그래서 여기는 지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단가를 해주겠습니다. 단가도 수량이니까 VAL에 감싸주시면 되죠. 다시 컨트롤 V 이제 여섯번째 열에다가 금액을 넣어야 됩니다. 지시사항에서 금액은 단가와 수량의 곱으로 계산하고 통화기호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수량 곱하기 단가를 단가를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 이 값은 통화 형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셀서식을 변형하는게 포맷입니다 그래서 포맷 가로 열어 주시고 콤마 셀서식을 뭘로 줄 거냐면 이것도 외우셔야 되죠 쌍따옴표 C U R R E N C Y 라고 적으시면 코렌시가 통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외워 주셔야 됩니다 이제 가로를 닫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숫자의 결과 값이 통화 형태로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제 구분을 입력하면 되죠. 복사를 해주시고 컨트롤 V 일곱 번째로 수정해주시고 CMB 컨트롤 스페이스바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상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을 닫아주시고 디자인 모드 판매 입력을 클릭 제품명을 1, 2, 3 결제 형태는 카드를 해주시고 등록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값이 6행에 있었네요. 그래서 7행에 오늘의 날짜 제품명 그리고 2와 3을 곱해서 통화 형태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결제 구분까지 입력되고 다시 입력할 수 있도록 내용이 지워졌습니다. 판매 자료 입력 폼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조회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프로시저가 나옵니다. 이제 저희들은 여기가 마지막 행이 어딘지 찾아야 되는데 이미 앞에서 a 변수에다가 만들어 뒀죠 컨트롤 c 로 복사해 주시고 조회 프로시저 안에 컨트롤 v 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문제점이 있죠 b3 셀에 행 번호를 가져오는데 b 3셀의 행번호는 3이니까 여기는 3이 오죠. 그럼 3 더하기, 이제 B3셀에서 연결된 범위의 행들의 개수를 세는데, 연결된 범위의 행들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3 더하기 5가 되면 공백이 들어있는 8행을 가르키게 됩니다. 8행에서 하나를 빼줘야 마지막 행값을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빼기 1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7이라는 값이 a라는 변수에 들어가겠죠. 이젠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txt 컨트롤 스페이스바 판매 날짜에다가 값을 넣을 건데는 셀스를 해주시면 컨트롤 스페이스 바 가로 여시고 셀의 값을 넣을 수 있죠. 로 n 인덱스 행 번호는 7행인데 A에 들어있기 때문에 A 적어주시고 콤마 컬럼 인덱스는 열 번호인데 A열, B열, B열이 두 번째니까 2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C 엔터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해주시고 3 4 5를 해주겠습니다. 3 4 5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판매일자를 지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판매일자 옆은 제품명이죠. 제품명 그 다음 판매일자를 지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바 제품명 옆에는 수량이죠 수량 그 다음 판매일자를 지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바 수량 옆은 단가니까 단가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창을 닫으시고 판매 입력을 실행해서 조회를 누르시면 2000 11년 1, 2, 3이 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11월 12일이 표현되어 있는데 조회 지금 보시면 11월 12일이죠. 현재 날짜가 조회를 누르시면 11월 11일로 마지막 행에 입력되어 있는 11월 11일로 바뀌게 되고 1, 2, 3이 차례대로 오게 됩니다. 판매 자료 입력 폼에서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판매 자료 입력 폼이 화면과 메모리에서 사라지는 프로시저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과 메모리에서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눌러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디자인 모드 판매 입력을 더블 클릭하시고 판매 자료 입력 폼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종료 버튼을 더블 클릭하시고 탭 키를 눌러주시고 이것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U N L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누르시면 언로드라고 뜹니다. 언로드는 화면과 메모리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명령어입니다. 한칸 띄우시고 뭐를 지울 거냐라고 묻는데 저희들은 판매자료 입력이라는 폼을 없애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이렇게 안 적고 미 라고만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판매자료 입력을 적는 것보다는 미를 적는 게더 쉽죠. 그래서 보통은 미를 많이 적습니다. 근데 미를 외우기 힘드신 분들은 판매 자료 입력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이제 창을 닫아주시고 판매 입력 종료 버튼을 누르면 종료가 됩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서 셀의 위치나 데이터가 변경되면 해당 셀의 글꼴이 바탕체 크기는 14가 설정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변경해 볼까요? 저희가 2라는 값을 3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글꼴이 변하지를 않죠? 디자인 모드 판매 입력 더블 클릭 이제는 판매 자료 입력 폼에서 할게 아니라 시트에서 작업할 겁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를 더블 클릭하면 개체에 워크시트 라고 뜨는데 만약에 안 뜨게 되면 클릭해서 워크시트를 직접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워크시트에서 저희들은 셀렉션 체인지 라고 돼 있죠 저희들은 그냥 바뀌는 거기 때문에 체인지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워크시트에서 바뀌면 이 됩니다 그러면 키를 누르시고 이것도 외우셔야 되죠. T T A R Control Space Bar 타겟점 폰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점 네임 이렇게 적어주시면 바뀐 셀의 글꼴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는 쌍따옴표 바탕체를 해주겠습니다. 엔터 쳐주시고 다시 타겟 점 폰트 점 사이즈를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글꼴의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는 14를 적어 주시면 글꼴 크기가 변경이 됩니다. 창을 닫고 맞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셀의 값을 7로 바꾸겠습니다. 엔터. 글꼴이 바탕체로 바뀌어야 되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발도구 판매 입력 워크시트에서 워크시트가 바뀌게 되면 타겟이라는 값으로 받아오죠. 타겟이 글꼴이 바탕체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가 쌍따옴표를 붙이겠습니다. 14가 되게 만들어주고 창을 닫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로 바꾸고 엔터 쌍따옴표를 안 붙여서 변경이 안된거죠. 이제 바탕체 14가 됐습니다. 사이즈를 적을 때 숫자값이라고 쌍따옴표를 빼고 그냥 14만 적으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뒤로 쌍따옴표를 묶어 주셔야 정상적으로 글꼴의 크기가 변경이 됩니다. 이제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를 활성화하면 해당 시트의 B1셀에 커말 합격이 입력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시트가 활성화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는 활성화되어 있고 시트 1은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트 1을 클릭하면 시트 1이 활성화가 된 상태고 무작정 따라하기가 비활성화가 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가 선택이 되면 활성화 상태가 된 겁니다 비주얼 베이직을 선택해 주시고 무작정 따라 하기 에서 워크시트가 선택되어 있죠. 이때 체인지를 액티베이트로 바꿔 주시고 탭 키를 눌러 주시고 셀에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대괄호로 묶어서 셀 주소를 쓰시거나 셀스로 셀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대괄호. B1셀에 셀 주소를 적어주시고 는 네. 쌍따옴표 커말 합격을 적어주시고 다른 셀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여백 조정이 되죠. 이제, 이제 창을 닫고 시트 1을 눌렀다가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를 누르면 커말 합격이 B1셀에 뜨면 정상적으로 작업하신 겁니다.